죽성일리 농촌 건강 장수마을 항마을입니다. 마을 앞에 큰 소나무가 있어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신광면 죽성리의 토지 매매입니다. 조그만한 토지 주택 지을 토지입니다. 주변에 한옥이 아주 멋있습니다. 기와집이 아주 멋있는 기와집 있습니다. 두 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한 면은 대지와 높이가 같고 한쪽 면은 대지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멀리까지 전망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주변에 신축 주택도 보입니다. 담장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기와집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멀리 산이 보이며 주변 환경이 아주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셨다가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면서 기회를 봐서 주택을 신축하셔도 좋은 위치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92제곱미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주용도는 주택부지 소액투자용 주말농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63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3,70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